대표님처럼 이제 그 외국계 회사, 대표이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도 그 질문을 받고 <웃음> 좀 생각을 했는데요. 우선에는 자기 업무에 대한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뭐 영어를 잘하고 하더라도 자기 업무에 증통하지 않고, 그 다음 퍼포먼스가 낼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, 어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핵심 업무에 좀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이 이년 정도 잘할 수 있을 거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강연을 해야 되고. 제가 같은 경우로 전자공학과 나왔지만 어뭐 꾸준히 공부를 해서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과 축, 공대 출신 혹은 반도체 하는 사람 치원는서 영어를 하는 정도 수준은 돼야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제 이번처럼 투자를 좀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어 본수업 네. 한국 국민의 이익을 잘개선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그룹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경영 철학과 혹은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, 을 되면 은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